더 바인딩 오브 아이작입니다 해봅시다 해봅시다 나는... 뭐야 나 캐릭터가 더 있었네? 는 아이작 할거지롱 아이작 하면은 기본 아이작 하는게 국룰이지 아무그렇게 말고 방향이 헷갈리긴 하는데 가봅시다 오늘 어디까지 가려나? 이거 뭐지? 뭐야 애가쌍 <웃음> 얼굴에 분칠을 했는데, 엄마 리프팅을 입술에 발라야 되는데, 그냥, 찍, 그어버렸나 얼굴에. 멍청이. 쟤, 맨날 방송에서 하면은, 3스테이지? 라야 되나?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고 못 갔던 거, 어, 그 같은데. 나안 쫄아. 나안 쫄아. 흑임자 덤벼. 흑, 흑, 흑, 흑, 흑, 흑임자. 먹고 먹고 먹고 오쉬쉬쉬쉬쉬쉬쉬쉬쉬 안돼 아 아니 씨 이러면 아까 저거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지금부터 안 맞으면 돼너 네. 나와라 야 나와 나나나 나, 나와주세요 씨봐 들어가면 때릴 거잖아 그래 들어가면 때릴 거잖아 들어가면 때릴 거잖아 들어가면 때릴 거잖아, 들어가면 때릴 거잖아. 아이 결계가안 맞아! 뭐지? 방금 결계인 것 같았는데? 뭐지? 아닌가? 넌또 뭐야? 아! 아! 몸의 수준 안에 싫다! 아아 아아 한대도 안 맞고 잡지롱! 내가 그래, 너, 내가 너 정도는 한대도 안 맞고 잡을 수 있다 나그 정도로 어? 그 정도로 저건 아니지. 요거는 가볍게 그냥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주고, 쳐주고. 바로 톡톡톡 바로 바로 오케이 왜왜왜왜 왜? 왜톡톡왜아무것왜 없어! 왜아무것왜왜왜 왜왜왜왜왜왜 톡톡 왜, 왜. 오히려 좋아 아닌 것같아 어, 어 아! 아니 이거 원래 원래 원래 원래 이거 블럭들 있지 않아? 원래? 맵에? 아닌가? 아니야! 있어! 나 아이작을 몇번을 했는데 오오! 어어 오, 아! 오어어아 이거 블럭이 있으면은 블럭대로 그냥 움직이면서 피하면 되겠는데 약간 이러면 애들이 어 어? 근데 원래 이거 원래 맵이 이렇게 안 생겼는데 바뀌었나? 아이작도 여러 가지 있지 않아요? 아 근데 두대 맞고 개꿀반데 어차 여기서 체력 주긴 할 텐데. 아 에이. 헤이... 갑시다. 야너 너도 씨 친구 데려오지 마너 지금 나 친구 없다고 놀리는 거지 뭐야 어기뭐 뜨지 않았어요? 여기 뭐가 떴어? 내가 보는 건아이자 리버스구나 아하 아 히리엇 힐이었... 어. 오케이 들어갔다 올까? 올까 말까 올까 말까? 들어가면 이거 뭐 있더라, 근데? 모르면 들어가 봐야지. 아이씨. 뭐가 나오더라. 맨날 안 들었던 것 같은데, 쫄려가지고. 어! 야, 괜히 들어온 것 같아! 아, 할수 있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으으, 으 야. 까아 넌, 넌 예전에 네가 아니야, 예전에 네가 아니야. 어, 롤로, 롤과 블랙 서바이벌과 가장 각색으로 다져진 너의 힘을 보여줘?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오호. 오호. 머리가 없어서 못 본대요. 근데 리버스도 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탄게 바인, 바이... 뭐지? 상기 이거라 뭐야 초밥인데 뭐지? 어 <웃음> 도박이다. 이야, 돌아가라. 오, 이야, 돌아가라. 아이라이, 이야, 돌아가라. 에라이 터져 이 새끼야 야경. 오, 여림없지야 그럼 코만어 아 이거 파리가 문제다 옳지 옳지 옳지 옳지 뭐야 잠깐 생각보다 잘해 어 근데 황금방 갔다 와야 되는데 저 반대였나보다 뭐지? 카레맛 어어 이씨 개꿀이네 어 단단단단단 단다라단단단단 아난얘가자기 어렵더라 형 여기 뭐가 있었어요 뭐지? 아 그니까 힐이 되는 건가? 아니 아까 힐 된다 하셔서 봤는데 힐이 된거 같긴 하거든요 뭐지? 나 이거 좋은 카드인 거 같애 내 직감이 말해주고 있어 이 카드 좋아 아이 씨 적당히 처 맞으면 안 될까? 뭐야 이건 또넌또 또 뭐야 <웃음> 얘가왜 이렇게 점점 귀여워지지? 쓸데없이. 자 위에 피 있잖아. 뭐야? 어? 뭐지? 능력인가? 아, 이거 모자 능력이구나. 어. 아아 주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트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모자 쓸만하네.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소확행 아이템인데? 소소한 행복 레알? 진짜요? 진짜? 진짜?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미친 거 아니야? 살아서 돌아와요 <웃음> 긴말안 할게 아프지 말고 살아서 살아 살아서만 돌아와요 내딴건 네, 안바랄게 어... 올때 메로나 정도? <웃음> 올때 메로나 정도? 그래도 이렇게 각별 인사해주고 가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 인사나할수 있어서 좋았네요 아녕 이거 뭐 마지막 인사야 나중에 볼 건데 그럼 그럼 그럼 가좀 비켜줄래? 우리 좀 감동적인 순간인데 니가 그렇게 안 죽으면은 어! 어! 나 팔이 싫어! 어! 우 감동적인 순간인데 너 때문에 감동이 깨잖아, 이 파리 새끼야! 어이 씨, 입에서 파리냄새나는 게 뒤적이야 오야야야 얘들아 야, 하나씩 들어와! 야 됐다 뭐야? 뭐지? 내 머리에서 뿌리 났어 어? 이거 악마방 아니야? 어? 나 근데 이거 아이템 뭔지 몰라요 악마방 처음 와봤어 나 예전에 한번 들어온적 있었는데 들어왔다가 실수로 나가버려가지고 아이템 날렸걸랑 <웃음>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나 이거 먹을래 오오와 근데 이거 차징했어야 되네. 잠깐만 도박할까? 아니 나 이거 어제 부족해서 못 사겠구나. 아저씨는 안 죽어요? 안 죽네. 이거 이거 때리면 뒤질려나? 내가? 아, 안 되네. 갑시다. 어나 근데 피한칸 남았어 이제 님들. 큰일 났네. 어어 어어 오이씨 이거 왜 이렇게 쓰기 어렵냐? 너무 어려운데? 사진을 하고 들어가자 사진 빠 어어 어 야야야야야야 엄마장 파란 하늘 별이 보이는 밤아아 아, 이거 너무 어려워 됐다 호나 이제 어떻게 살지 아 아프다 아, 아프다예 심장 먹으러 가, 심장 먹으러 가어나뭔 <웃음> 미친 생각으로 악마랑 거래를 했을까? 이 피로 어? <웃음> 아 어쩐지 첫판부터 슬슬 풀린다 했어 그래 인생은 2회차부터지 그래 파리들은 그냥 눈 감고 안 맞고서 차차차차차차 정리해주고 바로 다시 가자고 빨리 다시 <웃음> 아 첫판부터 너무 쉽게 어? 깨진다 했어 아 근데 딱 감동적으로 인사하고 나서 딱 이렇게 착착착착 캐가 나갔으면 멋졌을텐데 아쉽다 마지막으로 멋진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작강이도 작강 해버렸네. 안돼아첫 번째 보스에서 저 뭐지? 피칸징가 나왔으면은 막 괜찮았을 지도 처리하고 카카 아일로아 옳지. 여기다가 척척 척 됐어. 황금방, 왼쪽에 있나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번, 뭐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황금방을 못 찾지? 기분 탓인가? 아! 야, 안 맞고, 아주 그냥 행복하게 깨고 있었는데, 이걸, 씨, 막 도움 만되는 자식. 오, 아, 오, 오, 안 맞았다. 오이야 호야, 호야, 호야, 아! 호야, 호야. 호야, 호야. 오케이야. 좋아요. 어, 모래시이다 시간을 거스르는 자. 근데 이거 언제, 언제로 거슬려주는 거지? 처음으로 거슬려주나 그건 아니테고 이따 뭐 보스방 들어가서 위험하면 써보면 알겠지뭐내 웬만해서. 1라운드 보스한테는 안죽거든요 보스한테 죽는다는 건 사치지 1, 2, 1 2라운드에서는 제가 컨트롤이 안좋다지만 그 정도로 안좋진 않거든요?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아씨 폭탄 낭비해버렸네 오, 어어 야,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아니 설치를 이러면 원상복구잖아 처음이랑 첸장 뭐가 의미가 없는데? 죽어 그냥 제발 너 때문에 내가 폭탄을 실수로 두 개나 낭비했어 너 때문이야 오우씨 됐다.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야, 야. 저건 좀. 야한 명씩 들어, 한 명씩. 옳지. 죽어라, 죽어라. 너까지. 카? 오케이. 그래, 이거 나와줘야지. 좋아해요, 좋아해요. 바로 가요, 바로 가요. 오, 야야야야야야. 그 무섭게 쫓아오면은 무섭다야. 열쇠 좋아해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침착하게 조져주세요. 일로와, 넘어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뭐고? 촉촉촉촉촉촉촉촉 초, 초, 와, 나 생각보다 아이적 잘하는 거 같애 <웃음> 생각보다 아니... 안 허덕거리고 하는 게 어딥니까? 아 씨발! <웃음> 자만감은... 자만심은 좋지 않아요건강에 됐다, 왔다 아, 이거 도박해야 되네? 내려가 일단 뭐야 어나나 <웃음> 나 종교인이 돼버렸네? 터트려서 상자랑 피랑 위에방 니들은 그냥 보스.. 뭐지? 바로 이거 보스 가도 되있을 것 같긴 한데 갈까 그냥? 바로? 아 왜냐면 딱히 여기서 뭘더 얻을만한 게 없을 것 같아서 가죠? 아나얘 싫은데? 야, 저 근데 뒤에 애기 색깔이 좀 이상하다? 원래 저랬나? 아닌데? <웃음> 한번 맞으면 시계 써봐야겠다. 내 시계 아까우니까. 애기 화났죠? 애기 화났죠? 아이 잘 싸운다 촉촉촉촉 촉촉. 근데 이번에피 아이템이 약간 오호 아 뭐야 개쓰레기네 아닌가 좋은 건가? 좋은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난말 그대로 시간을 되돌려주거나 멈춰주거나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왜안 주고? 됐다 이래야지 암 아, 그렇고 말고 먹고? 먹고? 보면 체력 좀 빵빵한데? 좋아요 아나 이거 개 싫어 진짜 얘네 감당 안 돼요 부셔지면은 아! 아이씨, 왜 두, 그걸 두 번이나 맞냐, 깡아. 한번에 끝낼 수 있다. 랭트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트 어서와요. 갈수 있다. 아, 씨. 구석에서, 구석에서, 구석에서, 구석에서. 오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좋았어 폭탄 여기다가 마지막 하나 써주고 여기서 폭탄이 짜라란 안나오네 샹 괜찮아요 시험이 일주일전에 방송하는 어어어어어 하고 있는걸요 저는 <웃음> 어, 상담 한번 갔다올까 이번에는? 뭐살고 있으려나 근데 돈이 그렇게 낙낙치는 않거든요 사실? 아 보스방 은 깨고나서 생각해봐야겠다 이거 충분히 내가 봤을때 보스 깨고 생각해봐도 돼 그다음 여기다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주고 아씨 벌레 새기들 싫어요 어! 안 맞을 수 있었잖아 다 같이 돌자 동네 안 바퀴 양각이다 야, 씨, 안 가고 내 바지. 어어어어어눈어어어마어아왔나 눈깔 있어, 눈깔 있어. 아! 시간! 너는 쿨타임이란 게 없냐? 눈치란 게 없냐고!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깡트롤 쉣! 안 왔네, 너 싫어! 징그럽게 생겼어, 에이씨, 에이. 몸도 없는 자식들이. 아. 어. 어.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오! 피하고, 옳지, 피하고, 옳지, 피하고, 피하고. 아, 어! 어! 어! 어! 허. 오오오어어다 아. 아, 왜 황금방 안나오오아아오 적당히 빨리 뛰어와야지 진짜 예전보다 더 잘해진 것 같다고요? 아저 그대로 게임 안 하긴 했어요 이거 아이작을? 아아 아, 적당히 살아나 근데 나도 더럽게 못 맞추긴 한다 이거 사실 별 생각 없이 막 쏘는 거라 맞긴 해요 킹오 예아 마킹 문제는 나는 아직도 왕방을 못 찾았다는 거다 보스방도 못 찾아가지고 아까 맞지 말자 맞지 말자 안 맞을 수 있는 거잖아? 보고 피해 생각을 해 띵킹 할수 있잖아? 면할 수 있다 할수 있다 아! 할수 있다 넌 할수 있어라고 말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무엇이든 할수 있지요. 찾았다. 찾, 제대로 찾았다. 아, 제발, 왕방. 황금방에서 좋은 거 따라, 좋은 거, 좋은 거. 에라이. 에라이. Like... 아나얘 왜이렇게 죽기가 힘들지? 죽어.. 죽어주면 안될까 그냥? 친구야? 됐어 여기까지 깔끔하게 컷 좋은거 하! 하! 하! 내가 고작 고작 고작 이거 얻으려고? 이게 그렇게 막 좋아보이진 않는데? 아아이씨 딴데 들리지 말고 바로 일로 올 거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 칼방 안들어갔어요 됐어,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원래 보스방 가서 쓰려고 했는데 어림없지. 시간 안 내리게 흘러라. 아! 뒤진다, 이거. 됐다. 아이, 가! 나 이거 못해. 야, 야,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아, 여기서 실팩 나왔으면은 피저 최대치로 증가한대. 아깝다. 그래도 피치 연결이야. 제발 저기 방에서 그냥 쉽게 지나고 보스방 가야 된다. 쉽게 쉽게 게임을 끝내 줄순 없는 거냐? 이 망할 로인간들은 월요일에 끝나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 좋아요. 월요일이 끝나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아니, 보스방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맵이 넓어? 그래, 나이 정도는, 아, 이 정도는 할수 있잖아! 이, 이, 이 바보야. 아, 잠깐만, 내, 내 옆에 있는 파리가 꼭나 공격할 것 같아서 더 짜증나. 다 필요 없어. 보스 누구야, 나와. 아 뭐냐? 하필 나와도? 아 도움 안 되는 돌덩이. <웃음> 어나 근데 생각보다 갈싸는데? 뭐지? 아냐, 말안 하면서 하니까 잘하는 거지 말안 하면 누가 못해 어. 으으... 됐다 어, 팬티다! 핑크색 팬티! 좋았어 난 강해졌다 팬티를 입었으니 뭐지 여기 뭔가 희미하게 여기 길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 같지 않아요? 여기 색깔 달라 아이씨 아나 폭탄 써야 될는데 CS로 실버튼트 눌렀어 아! 어디로 갈까요? 하, 위로 가지요? 오오오오오! 맞아, 약간, 귀여운데, 징그러워요. 난 얘가 조금만 더, 약간 좀, 리얼리티 했더라면은, 이게 못했어. 피 나오고 막 그런 요소니까, 아무래도. 자, 유셜? 약간, 이런 거, 극혐? 하는 것도 있고, 못 보는 것도 있고. 아, 뭐야 깜짝이야 귀엽게 어 귀엽게 안 따라오길래 순간 안무는앤줄 알고 씨. 괜시리 기대했네 내려와 내려와 너도, 너도 너도 너도 내려와 이씨 생긴 건 귀엽게 생겨가지고는 이씨 니네 이빨 다 부셔버릴라 와 거의 세 달만에 일정표 나왔네요 아닌데? 세 달만은 아닌데 으어 마지막으로 올렸던 게 11월이었던 것 같은데 네, 몇 마지막 올렸던 게 11월이었더라고요. 거의, 굉장히 오랜만이죠? 아, 이번주는 일정표를 했습니다. 원래 저번주랑 저저번주부터 하려고 했는데, 못 올리, 아, 깜빡하고 안 올린 거라, 예, 예, 예. 이번주부터는 확실하게 올리려고 올렸습니다. 자, 좌우, 좌좌우. 뭔가 좌가야지. 아, 우 갈걸. <웃음> 바보. 아 그랬냐 발발이 지와와 클났다 이거 어떻게 얘기지? 얘보다 빨라야 돼. 그래요? 어 아닌데 내가 내가 잘못 봤나? 내가 잘못 본거 듯? 자 아니 나 왕방 나와줘 완반빵 아휴. 씨. 솔직히 말해. <웃음> <웃음> 그래요? 제가 9월에 올리고 안 올렸어요? 그렇네. 9월이네. 나왜 11월로 봤을까? 왜지? 왜 11월로 봤지? 나 뭐라 헷갈린 건지 어. 내 눈가리가 뼈네. 어. 아이고 아이 어. 이나 어. 가해 너무 완빵빵이 안 나와. 뭐야 너 방풀하지. 이 내가 봤을 때 방풀하는 거 맞아. 나 뭐라 하니까 바로 나오잖아. 하 더블 파리? 하. 너는 파리랑 뭐 2년 있나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이 나와. 어 아, 진짜 그럼 3개월 만에 정상적인 일정표를 올린 거네요. 나도 참 대단하다. 됐다. 그냥 이거 다 필요없고 바로 왕방 바로 포스방 갈게요 그냥 내가 봤을 때좀 스피드 스피드하게 깨도 될것같아 최대한 스피드하게 깨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스피드하게 못 깼던거지만 아까 애기 색깔이 이상했던게 맞네 아까 애기 색깔이 쪼가 이상하긴 했어 혼자 어, 아이스방에 있다 나온 것 같은 창백한 피부길래 아, 팩 어디에 쓰냐고 물어보려고 했잖아 피부톤이 아주 그냥 겁내 쿨톤이길래 너 운동 부족이야 그렇게 핵핵 떼면은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냐고? 내가 운동 부족이거든 아, 어, 애기애기애기애기애기애기 애기, 응, 해 화났냐, 화났냐, 화났냐? 야, 화났냐고 어우 씨,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화났냐, 화났냐? 나또 사과할 거 아니야? 화났냐, 화났냐? 화났냐고, 화났냐고. h 내 때리고 싶어도 g 뭐 때리죠? 어머, n i a h 아니네, 내 i a h a n a 이게 2라운드까지는 잘 깨요 근데 이상하게 3라운드 가면은 그때부터가 문제 있는 거.. 어, 인간이라 참.. 마음이 아파요 됐다 이제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아래 그러면 얘네들이 짜라란 나랑 놀자 뭐 저거 하는 동안 위, 아래, 위, 위, 아래, 위 해서 해주고 얘 가볍게 처치해주고 나오는 애부터 깔끔하게 조져줍니다 내가 봤을 때 아이작이 방송 보고 있어 근데 아까 씨, 왕, 원방원방 원방? 골드방 이거 이거 안 나온다니까 이거, 이거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것봐 어머, 이게 뭐야 얘가, 얘가 시앙, 터민, 오 이거 왜 이렇게, 사사장거리왜 이렇게 길어 어? 개쉽하게 돼버렸는데? 갑자기 터미네이터가 됐는데? 어, 갑자기 터미네이터 됐는데? 뭐지? 와! 쟤네 파리들 한 방이야! 지지미 당해 그냥! 지린데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 지지미! 야아! 이게 첨남기술 지린다! 어, 나 이거 깨고 싶은데? 그냥, 그냥 갈까? 그냥 가자. 어,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아 그래, 이거 맵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아까 다르길래, 뭔가 했네. 아, 데미지도 근데 겁났어요, 이거? 끝. 오라라라라. 야, 바로 3단계가. 그거 내가 봤을 때 아이 자이 하도 억까해가지고 자기 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서 길 내주는 거야. 네가 밥상을 차려주겠다면 난 떠먹어 죽였어. 지져주고 여기도 지줍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릴게요 어... 이거 사도 될것 같아 내가 피 부족하면 피나 먹으러 와야겠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안 맞고 좋아요 바로 그냥 들어가 버려서 아할 머리에 버릇이 짜라란 <웃음> 아 귀엽다 공격속도 개 빨라진 것 같은데, 이석이랑? 오후! 오후! 오후! 오후! 날려, 날려, 날려, 날려, 날려. 게임 소리 조금 크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좀큰것 같은데? 오후! 와, 나 개쎄! 야아! 까그 찐따같은 작강이 맞냐? 됐어 와.. 개쎄다 진짜 에이 들어갔다와도 되겠다 아 어, 시작부터 빙구지한방하고 시작하네. 아 어, 씨, 너무 이거 내가 붙어서 태어난 태어날 때 부, 조심해야겠다 이거 붙는 거. 붙어서 적어놓은 거. 어림없지, 어림없지, 어림없지. 카! 나는 더미네이터 이작 보피하지 해해해해해해해해 오케이 나이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달립시다, 달립시다. 달려라, 허, 달려라, 달려라 잠깐, 잠깐. 이 세상 끝까지. 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 보트 누구냐? 아우 씨. 벌레 새끼. 데미지. 야 데미지 아무 진데? 어림 없죠. 어림 없죠. 어림 없죠. 야, 너보다 빠르죠? 어이, 너보다 빠르죠? 너보다 빠르죠? 어르 너보다 빨라버렸죠. 야, 야, 야, 또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다나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도르마부! 거래를 하러 왔다. 오! 나, 나 얘랑 싸우보는게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네? 아야, 오야, 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얘. 할수 있다 어휴 오! 됐어 어? 씨발 석탄 하나 먹으려고 내가 지금 이 개고생을 한 거야? 피 먹고 와야겠다 안그럼면 아, 디지겠다 이거 피 주세요 어나 뭐야 나또 그냥 거래하러온줄 알고, 아, 선뜻 내피 내줘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는 개뿔. 는 개뿔. 나, 나 뭐가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이 님들. 피를 눌러보면 알지, 요. 어. 나 공격 속도가 개, 개 빠르고요. 모르겠네, 이 석탄이 열미하는 게. 뭐지? 아, 근데, 그건 알겠어.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해. 어. 이게 레이저빔 속도가 빨라서 그런지, 어. 보스 잡았으니까 다음쯤 갈게요. 따라라라란. 갑시다, 갑시다. 자, 어디로 갈까요? 지금이 7분이니까, 1, 2, 3, 뭔가 7? 7이면은 이쪽이지. 아, 여기다. 오, 오, 오 이씨. 줬어.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뭔가 위험한 카드인데. 됐어. 아어아어 아. 어, 아, 어, 아. 오, 야, 오, 허, 아씨, 이입 벌리면 때려야 되는 거. 벌려. 저를 어떻게 하지? 좋어 이건 속도로 승부해야 된다. 어! 니네 쓰레기야 너 땜에 피 달았잖아 아.. 또 달았자 됐다 피 더이상 달면 안돼 이게 방이 많아져서 잘못하면은 큰일 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얘도 그냥 가볍게 처리해버릴게요. 위에 방을 가서 열쇠가 나온다는 허, 방, 저 보장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다른 방 가야 될것 같아요. 됐어요? 문 열어. 나갈 거야 나. 여기 안 해. 안 해도 돼안 해도 돼. 폭탄 많으니까 방 들어가서 별로면은, 방금 전처럼 그냥 나올게요. 왜냐면은, 근데 피가 없어. 피가 없어도 너무 없어가지고. 이거 황금방을 빨리 찾아야 돼, 내가 봤을 때. 여기있다 비켜. 또 이거야? 이씨, 야, 눈이 밝아져라. 아니. <웃음> 여기다. 들어와 줍시다. 하고 가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바로 보스 방 직진하겠습니다. 어이, 예. 직직직진하겠습니다. 직진, <웃음> 직진하겠습니다. 직진하겠습니다. 나나라 나라 나란. 아, 내 옆에 있는 것부터 차분 차분히. 오이 씨. 오피해버리면 된다 아어할수 있다 됐어 뭐지? 나 오늘 뭔 날이야? 살면서 여기까지 와본적이 없거든요 제가 <웃음> 살면서 게임을 여기까지 와본적이 없거든요 아 씨발 큰일났네 이거 어? 옆에야? 어? 잠깐돈 도박하자 이거 될 때까지 하자 될 때까지 됐어 될 때까지 너안 된다면 너 뒤져 너나돈 졸라 많아 너답 없을 때까지 여기 피 나올 때까지 계속 하자 왜냐면 어차피 이거를 내가 진다고 해서 뭐나떨어진게 아니고 어차피 돈만 뺏기는 거니까 너한 19절까지 해보고 안 되면 너 내가 부실 거야 못 부실 거 같지 야 고맙다 마침 폭턴도 나와주고 피내나피 피 나오면 살려줄게 피내더라니까돈 뺏... 주지 말고 아 이거 이렇게 피피피피 아아 피, 피. 피. 피줘피 아, 피 달라니까? 너, 넌, 넌, 넌, 넌, 넌 뒤졌어. 가? 잘 가? 뭐, 알약이 나오네? 뭔 알약인진 모르겠지만. 갑시다. 여긴 또 뭐야? 여긴 어디죠? 여기? 씨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들어온 거 같으면서도. 아니, 다 여기 쉽다. 됐다. 아, 아프다. 아, 미친놈아. 됐어요. 자, 갑니다, 가요. 어, 먹고, 돌리고, 뭔가 올랐어요. 사고, 위험한 상황이 온 다음에 이 카드를 써서 살아보겠습니다.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암 머리 맙지 죽어. 죽어 죽어. 오 진짜 가까이 오지 마. 씨 쓸데없는 쓸데없이 붙고 있어. 됐어 됐어 됐어 거리두기 하면 싸우자. 아 어디가 보스방이야? 이제 보스방 아닌 거 아니야? 너 보스방이 안 나와. 아니다 보스방이다. 아, 나 2P로 저거 하기 싫은데 들어가기 싫은데 와마... 골드방을 지금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해서 싸우겠습니다, 그냥 아우 씨, 이건 뭐야 아, 씨! 아씨 아 피할 수 있다 아할수 있다 뭐 이렇게도 때어지네 뭐야 나 괜히 뭐 저거 하고 있었어 괜히 난리 폈네야 보스 막 나와 다 필요 없고 어딜까? 아 어딜까? 피가 없어 너무 어딜까? 어디가 보스방일까? 어느 쪽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 어느 쪽인 것 같아요 난난난난 난, 난, 난 모르겠어 난난난난난 <웃음> 난, 난, 난, 난 모르겠어 어디 어디일까? 어디 어디가 어디가 출구일까? 어디가 출구일까? 어디가 보스방일까? 나 여기까지 와보는 게 처음이라 깨고보고 싶어 진짜 아니 누가 47분만에 여기까지 올줄 알았겠냐고 아.. 어디지? 아 어디지.. 어딜까? 어딜까? 지금 6분이야 6시를 가득히지 여기.. 아니다 9시다 그러면 일로 가야지 아.. 흐.. <웃음> 뭔데 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 알 까지 마. 알, 알 까지 마. 됐다. 내려가. 오, 이거 왜, 이거 왜, 아우, 씨, 깜짝이야. 됐습니다. 옆에 뚫고. 확인해 볼게요 아또 도박이야? 잠깐만 잠깐만 저거 보고 와서 할까? 아니야 됐어 넌 이제 값어치를 다 했다 됐어 필요도 없는 것 내려가 피 일단 살게요 피 사고 폭탄을 추정전에서 일단 써야 될것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살게요 아이템 돌아다니면서 자석으로 먹는 게 나을 것 같다 갑니다 갑니다 어 여기 아니잖아 여기도 아니잖아 방이 이상한데? 표시가? 아! 도박장 있었어! 아! 도박장 돈 쓰지 말걸 어? 아돈 내고, 돈 내고 들어오는데 잠깐만. 너 터지고. 너 터져. 됐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야바이. 아이씨. 저도 저거 터트렸어야 했는데 저 야바이 꾼 저거. 오른쪽인가 봅니다 보스 방은. 오른쪽으로 뛸게요. 아닌가? 오른쪽에 맞는 거 맞겠지? 멀리서 견제하면서 옳지 좋아요 아이 정신없는 방 옳지 야 가까이 왔을 때안 때리고? 멀리 왔을 때? 오케 okay, 좋았어 좋았어 좋아요 아나이방 이거 이거 졸라 싫어 오지마 됐어. 보스방 나와줘 보스방 아주 그냥 보스방 나와달라니까 씨. 됐어 오케이 비다채워졌어 어. 저기라 들어갈 수 없거든요 왕방을 저도 들어가고 싶은데 격렬하게 그냥 맞춰지네? 얘, 뒤에만 때려야 되는줄 알고서 걱정했더니만. 아니었네? 맵이 너무 큰데? 야, 씨, 너네, 양각으로 쳐 나오면 나가 어떻게 싸우라고. 이 도움 안 되는 쓰레기들아. 갑니다. 다 필요 없구요. 갑니다.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게 뭐야? 어! 내 이름 부르지 마! 안 돼! 아니, 너무 어려워. 야, 아니, 이게 너무 처음이라. 저 벽에 붙었으면 안 되는데, 벽에 붙어서 죽어버렸다. 한, 한 시간 만에 엔딩 번화했다? <웃음> 아, 이작은 여기까지 진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근작은 여기까지